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고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상승기와 하락기를 이분법적으로 상승기는 다 오른다 하락기는 다 떨어진다 단순하게 보는 거죠. 지금 하락이 시작된 지 4,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 단지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단지는 떨어졌죠. 근데 오른 단지도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 과도기거든요 하락이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떤 걸 봐야 되냐 시장이 지나가는 과정 지금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시장의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나는 그 세력에 속하고 있는지 두 번째가 국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단지의 상황과 그 주변 상황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게 지금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해야지 지금 여러분보다 고민하지 않을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락기에는 더 떨어진다, 사지 마라 이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것은 진리인데 이런 아리송한 상황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엄마는 부동산 이전에 여러분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식한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봐요. 자녀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보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모님 중에서는 부동산에 달고다르셔가지고좀더 좋은 선택을 하게 아주 냉정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99%는 그러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과정 시장의 과정 두번째 국지적인 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퍼스널한 거니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의 과정에 와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추가로 거래가 되면서 효가가 위로 상승하고 그효가를 물어주면서 가격점이 이 반등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올라온 효가를 물어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거래됐던 금액까지 오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전까지 거래됐던 이 금매물과 저가매물의 소진가격대 그 이하로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락에는 이 하락대 첫 거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 기준점이 나오면 그 가격 이하로 금매물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11월 이후에 가격이 1월까지 오면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지 중간에 거래가 있었으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가격점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과정은 어디쯤 와있나? 이걸 봤을 때첫 저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 1월, 2월에 거래가 좀 늘어났지만 이거래 나선 사람이 많겠습니까? 시장을 지켜보던 수요자가 더 많겠습니까? 수요자가 더 많겠죠. 이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공포심에 근데 누가 그 공포심을 이기고 거래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은 이긴 상황인 거예요. 추가로 더 떨어지면 그 사람이 승자가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이 과정은 저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호가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2억 3억 올라간 단지도 있잖아요. 이 단지의 호수 거래한 사람은 딱한 명이고 많은 사람이 그냥 이 가격이었으면 그냥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후회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는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 거래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또두 가지로 봐야 돼요. 시장을. 자, 이 저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다시 그 저점 가격이 올수 있는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단지도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거래됐던 금액 이하로 절대 떨어지기 어려운 단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체로 어떤 단지냐. 기존에도 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았었는데 이번 하락의 충격을 받아서 떨어진 단지들이다. 이겁니다. 특히 입주까지 몰려있어. 이런 단지는 지금에서 더 떨어지기 어려운 단지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단지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아타기, 1주택자 수요자들인데 자 지금 금융 규제도 풀렸고 원래 기존에는 필요한 금액이 이정도였는데 이번에 집값이 충분히 급락해주면서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금융까지 혼합해서 작은 비용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수요자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도 많습니다. 이번에 이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빠지다 보니까 임차인이 같은 동네 그대로 살면 오히려 돈이 생기는 구조예요. 이렇다 보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전세자금대출도 금리가 지금 높거든요. 자, 이럴 바에는 동네 한그이더 낮추고 이 옆에 매매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 매매가 급락한 자리를 아예 매매로 가자. 똑같이 어차피 예, 이자 비용 낼 거니까.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있더라. 그거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예, 금리 물수도 있고 자이 수요자들 두부류의 수요자가 가장 많이 간곳 거래가 늘었던 자리 어딘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떨어진 신축 소형 아파트더라 예, 거래 비중이 확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급매물 저가 위주로 거래가 터진 것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사이에도 15조가량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됐고 그 중에 55%, 약 8조원이 신규주택 구입에 쓰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부류가 신규주택 구입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써가지고 주택시장에 들어왔다 그럼 어떤 주택에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충분히 싸다고 인식된 가격과 아파트 평형대 거래가 몰렸어요. 일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소형 20평대 가격이 저렴하다. 차후에 하락과 조정 국면에 가게 되면 이 단지들이 가격 방어가 더 좋을 거고 수요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대형이 인기가 많았는데 자 이번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최초 거래가 몰렸던 이 시기에 상승기엔 인기가 없던 20평대 아파트의 거래의 증가가 다른 평형 때보다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자, 이 20평대 아파트라는 거는 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자, 이전에도 프리미엄도 20평대가 제일 낮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20평대가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느끼는 수요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구축이 아닌 신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 기준 2배 정도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입주장이 지금 활발하죠? 4배입니다. 신축 아파트 거래가. 자, 결국에 입주장에 충분히 싸지었는데더싼 아파트들이 이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신축이라서 좋다라고 해서 거래 비중이 는게 아니라 입주장이 펼쳐지면서 주변보다 훨씬 더 싸게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가 거래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작년과 올해 1월의 거래 비중을 비교하는데 중공 5년 이하의 신축이죠. 어, 거래 비중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10%에서 20%로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수도권도 올랐어요. 인천이 많이 올렸죠. 네. 4%에서 20% 가량 네. 평균적으로는 2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서울은 따로 안 빼놨죠. 서울의 경우에는 이 재건축의 강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만큼 신축 거래 비중이 높지 않았다. 지금 서울의 신축은 충분히 싸졌다는 라 평가를 내릴 수가 없죠. 결국에 지금까지의 시장 과정은 저렴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됐다고 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37%에서 50%로 증가했다. 결국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중공 5년 이내에 신축들이 풍부해진 상황이고 이 신축이 풍부해진 상황이 저렴한 가격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이 특례보검자리론의 8조원 그리고 시장에 있었던 이 많은 돈들이 저점 다지기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1월부터 2월의 거래는 저점 다지기에 돈이 몰렸다. 반등은 이 다음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점 다지기 정도였다. 금매 소진 정도였다. 앞으로 추가 금매가 쉽게 나오긴 어려울 거다. 아직은 여전히 가격대가 낮은 단지가 많습니다. 그 단지를 사는 게 맞는지 사지 않는 게 맞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시장 과정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사정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금매가 소진된 단지들은 다시 이 가격이 올라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단지가 금매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들께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자본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 단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금리가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게 엊그제인데 지금은 시중에서 다시 시장금리를 경쟁하면서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전세거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라 것은 결국 전세가가 회복되어 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금매 소진 과정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세가 회복의 비중입니다 지금 온라인 뱅킹은 이미 4% 이하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중이 증가하고 지금 이미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1억 이상 회복한 자리도 들 있어요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을 볼때 22년 10월 11월 이 급락 지점을 보면 사실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더 눈에 띄게 추락했습니다 매매가의 추락을 견인한 것은 이 전세가의 급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의 절대적인 원인은 당연히 금리의 급등이지만 근데 이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로 추세전환을 해 버리고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나와버린다. 그럼 전세가가 가파르게 회복할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매매가 회복도 빠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후의 시장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안정화되거나 인하되게 된다면 은 앞서 말씀드린 이 신축 입주장 그리고 충분히 떨어진 급락지 그리고 전세가 회복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단지 소형평형대 이런 단지는 더 이상 금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싼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아직 싼 가격으로 그대로 있다면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앞서서 제가 두부류의 이 수요자들이 지금 거래를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무주택자들이나 임차인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갈아타기인데 갈아타기는 보다 상급지로 이 주거지를 옮기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게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하락기가 초반에 나온다고 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제일 나중에 빠져요. 상급지, 대형, 평형이. 누구나에게 제일 좋은 카드인데 이거를 왜 빨리 급매로 던집니까? 이렇게 상급지면 상급지, 대형이면 대형일수록 금매를 기다리는 건 정말 멍청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상급지 대형은 투자 상품으로도 좋지 않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좋은 가격대에 내가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상급지로 갈아타면 갈아타는 게이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거주 만족도 올리는 행위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결국에 수도권의 신축장이 벌어지는 곳 그리고 소형, 신축 지어진 지 5년 이내에 물량 중 저렴한 가격의 물건은 지금이 가장 싸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기도 더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가 뭐래도 실수요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매수하기에 아직 규제 풀리지도 않았고 이 주택의 취소세 중과도 아직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레버리지, 내돈 적게 들이면서 이렇게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은 지금이 가장 싸고 나중 가면 갈수록 지금의 가격이 오기가 어렵다. 네,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로서 지금 사도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도 좋은 부동산들의 공통점이 뭐더라? 그리고 지금 시장의 과정이 지나면 어떤 과정이 올지 전세가 회복, 매매가 회복 이전에 움직이는 실수요자한테 유리한 이 장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투자자한테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 이럴 때일수록 좀더 미래가치가 높고 현재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들여다봐야 되는 때입니다. 내 돈을 적게 들일수 있는 예, 투자 전략에 대해서 1억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정비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로 지역, 입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풀어드리는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이렇게 남긴 고정 댓글에 이 파란색 부분 버튼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오프라인 강의 70여 편 시청할 수 있으니까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